네, 안녕하세요. 안전도우미, 보안카메라 안전도우미 자동안내방송기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소형 3.8, 2.06, V2.06, V1.6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자동안내방송 스피커를 어떻게 설치하고 장착할 수 있는지 간단히 DIY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회나 학교 어린이집 각종 모임 현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죠 지금 식당에서 직접 제작한 멘트를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멘트가 이게 있네요 한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꼭 씻고 배식 중 마스크 착용 및 식사 중 대화를 자제해 주세요. 네. 즐거운 식사 되세요. 네. 식사 전에 미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식사 전 손을 꼭 씻고 배식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식사 중 대화를 자제해 주세요라는 멘트를 사용하는 업체, 그 다음에 각종 행사장이나 모임이 잦죠. 그런 곳에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 안내 방송기를 직접 무선으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선이 없죠. 그리고 올리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QR코드 스캔 방명록을 꼭 작성해 주세요. 네 이렇듯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qr 코드 또는 방명록을 꼭 작성해주세요 라는 이런 멘트를 넣어서 직접 현장에서 종사 하시는 분들 이런 관료 랩에 계시는 분들이 쉽게 설치를 할수 있는 완전 무선형 일체형 자동 안내 방송 스피커 입니다 그러면 한양대 구리병원인가요? 이쪽에 멘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은 병원 내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금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흡연은 흡연점소에서 흡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이 기본 베이스 음원을 깔아서 멘트를 넣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소형 소형 3.8입니다. 아 3.8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3.10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기는 2.06 V 2.06입니다. 업그레이드해서 V 2.08이 나옵니다. 이 제품은 야외에 방수형 하우징을 씌워서 제작을 의뢰한 제품인데 만드는 방법을 직접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는 dc 1 2 v 트 아답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dc 1 2 v 트 아답터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예고해 드린대로 이 배터리 배터리를 이용해서 직접 현장에 전원을 일일이 힘든 경우 12V 벨트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V 아댑터 선, 아댑터를 연결 않고 12V 전원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우측면에 12V 단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아답터 아댑터 12V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어,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오늘은 직접 이 연결선, DC 연결선을 연결 하고 그리고 이 밑으로 지금 전원을 뺀 상태입니다. 제작을 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정규 하니까이 부분을 절단을 하셔가지고 옆으로 절개를 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 흰띠가 있습니다. 흰띠가 있는게 통상 마이너스 물건너은것 중에 간혹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테스터기로 극성을 테스트하시고 난 후에 연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이나 건전지나 또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을 하면은 되겠고요. 오늘은 직접 표기를 해서. 어 제가 드리니까 현장에서 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전원 극성이 틀리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드립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리고 또 플러스는 플러스해서 연결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자, 이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 게 아까 점선 띠 있는 게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자 보이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이 플러스가 되어있죠. 플러스에 연결하시면 되고 마이너스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근데 매번 이 배터리를 충전해서 연결을 할 때마다 잘못하면 쇼트가 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에 플러스 적꼭지죠또이 마이너스 적꼭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와 같이 잘 재달하셔서, 동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플러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현장에서는 정확하니 테스트하기로 테스팅을 한 다음에 결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빨간 부분,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금은 전원을 아직 꽂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업시는 전원을 절대 꽂으시면 안 되겠죠.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핑을 정확하니. 이와같이 테이프를 정확하니 감아 주시면 되겠죠. 태양광 cctv도 마찬가지고 이 스피커 12v를 사용할 경우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핑을 완벽하게 다시 감아 주시는게 좋겠죠. 저는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한번 이 전원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꼽으면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예,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빼볼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꼽으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들어있죠?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약 30초? 어, 빠르면 10초. 어, 이 속에 들어있는 음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5초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나면 반대편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5초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5초간 소독을 하는 그런 멘트를 지금 넣은 음, 기기 입니다. 그멘트를 넣는 방법은 다른 유튜브 쪽에 유튜브 제 안전도우미 유튜브에 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에, 오늘은 음, 기기를 직접 연결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DC존은 배터리, 이건 약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건전지 저 하루에서 3일 동안 이거는 일주일에 15일 자동차 배터리는 약한달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장비 배터리는 약 2-3개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24시간 365일 사용하실 때에는 태양광 배터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태양광 컨트롤을 통해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 동영상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면이 전원을 인가해서 약 10초, 15초 이상 지나면 어, 이 스피커가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부팅이 끝나고 나면 이 스피커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 음원이 이 나오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방역을 아. 위해 약 15초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음악이 끝나면 반대편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직접 DC 전원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마지막 부분들은 정확한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